멋지게 튜닝된 아반떼 AD입니다.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누런 할로겐을 LED로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자기인증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며 장착 사례도 많이 누적된 만큼 LED 튜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제품 같습니다. 자기인증인만큼 1800루멘으로 제작되어 있어 광량이 아닌 색온도를 바꾸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튜닝입니다. 밝기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순정 HID나 LED로 변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더스트 캡을 탈거 후 램프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할로겐 전구를 탈거할 수 있습니다. 신품을 선택합니다. 아반떼와 같은 9 0 0 0 타입은 별도 브라켓이 필요없어 조금은 수월한 편입니다. 장착 완료 후 라이트를 켜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색온도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렇게 빛나던 할로겐 대신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입니다. LED로 비춰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현행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업하며 모든라이트 작업 시 조사각 조절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 후 QR코드를 통해 등록 절차를 거치면 작업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차량이든 LED가 훨씬 이쁜 LED입니다.